왔어? 이거, 이거, 이거, 얼마만이냐, 이게? 음, 너무 보고 싶었어. 아, 그래? 이틀밖에 안 됐어? 안본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, 왜 이렇게 보고 싶었지? <웃음> 아, 그래도 보고 싶을 수도 있지, 이틀밖에 안 됐는데. 그만큼 내가 널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닐까? 이야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얼굴 좀 봐. 겨우 이틀 동안 안 봤는데, 이렇게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? 응? 아. 야. 화장 안 하는 것도 좋고, 안 꾸미고 다니는 것도 좋고, 다 좋다? 근데 입술은 바르자. 입술이 완전 창백해가지고. 누가 보면 너 백혈병 걸린 사람 같아 아니면 내가 괴롭혀서 저렇게 창백해졌나? 그런 느낌이라고 입술에 색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? 너무 아파 보이잖아 <웃음> 내가 입술 칠해줄까? 내 입술로 음..뭐! 해가지고 어때? 아 음..음 음, 이거 아니야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 입술에서 손은 띄워주시겠어요? 알겠으니까 띄워주세요. 네, 안 할게요. 이 짓은, 네. 일로 와봐, 그러면. 이게 색 많이 안 들어간 립밤인데 어 바르자. 아, 물론 색도 색인데 너 입도 다 텄어. 겨울인데 관리 좀 하자. 입 트고 튼거 뜯다가 또 피나면 어떡하려고 그래. 헤다 발랐다. 이것 봐. 혈색도니까 보기 좋잖아. <웃음> 근데 입술 바르다가 보니까 너 입술 되게 이쁘다. 친구야. 입술이 그렇게 이쁘면 어떡하지? 내 심장이 나대는데? 잠깐만 나대지마 심장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우 입술 굉장히 이쁜데? <웃음> 아 뭐야 그 붉게 빛나는 볼은 뭐죠? 귀는 왜 터질 거 같이 빨개지신 거죠? <웃음>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이뻐 응네 입술이 이렇게 이쁜 지 몰랐는데 진작 발라줄걸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한 번쯤 날 잡아서 뽀뽀를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너의 동의는 없을 거야 나 혼자 뽀뽀하고 도망갈 거니까 <웃음> 아 미안해 장난 그만 칠게 아 근데 진짜로 오늘 처음 한거 같아 오 입술이 입술이 이렇게 이뻤는지 몰랐네 왜? 이뻐서 계속 쳐다보겠다는데 원래 이쁜 거 계속 봐주는 거 아니야? 입술에서 눈을 띄라니. 나는 이뻐서 그냥 본 거야. 자연적으로 시선이 너의 입술로 향하는건 어쩔 수 없어. 응. 이쁘잖아. 더군다나 내가 립밤까지 발라줘서 윤기가 차라락 흐르는 게 이뻐. 잠깐만 일로 가봐 아 장난 안 칠게 일로 와봐 진짜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깐만 응 잠깐만 일로 와봐 너아 <웃음> 미안 미안 미안 <웃음> 야 보다보니까 이뻐서 안할 수가 없었는데? 어, 그럼 어떻게 이쁜데 아 무슨 네 입술을 돌려줘 그럼 네가 나한테 뽀뽀해서 가져가던가 자 대죽기 입술 음. 어 뭐야 그 극혐인 표정은 아 그러지 말고 가져가 음. 음 아니 나는 괜찮아 친구야 자 뽀뽀 음. 음. 음. 아 그럼 자기라고 부른다 자기야 뽀뽀 음. 가져가주세요 음음 음. 진짜 진짜 귀엽네. 그렇다고 도망가냐? 에휴 바보. 내가 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. 에휴 바보.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티내야 알아줄래? 저 멍청이. 에휴. 야아 같이 가. 같이 가자고. 장난 안 칠게 아어 장난 안쳐어 알았어 10m 말고 5m 5m 밖에 있을게 <웃음>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있어 뛰지마